중국에서 공산당 다음의 영향력을 가졌다는 마윈. 알리바바 그룹을 성공적으로 키우며 43조원의 자산을 갖게 된 마윈이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은퇴 소식에 각종 배우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정작 본인은 다시 교육자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윈의 이러한 거대한 성공 이전에는 너무나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중국 대입시험 때 수학 점수에서 1점을 받고 3수를 하는가 하면 30개 직장에 매번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또 KFC 매장 매니저 채용에는 24명의 응시생 중에 단한 명이 떨어졌는데 그게 마윈이었고 경찰관 시험에서도 5명의 응시생 중에서 유일하게 마윈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구하게 된 직업이 바로 월 12달러의 대학 영어 강사였습니다. 그랬던 마윈이 지금같이 될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미국 출장 때문이었습니다. 1995년에 미국 출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인터넷을 처음 경험하면서 앞으로 인터넷 세계가 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후 중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회사를 창업합니다. 중국 최초의 인터넷 기업으로서 업종별 전화번호 부인 차이나페이지였죠. 하지만 준비와 중국 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랬던 마윈이 과연 포기를 했을까요? 마윈 역시 하면 된다 마인드의 소유자여서 다른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중국에는 수백만개의 공장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다른 나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이 물음에서 출발한 아이템이 바로 현재의 알리바바입니다. 마윈은 중국의 청년들이 가장 먼저 꼽는 롤모델입니다. 마윈 또한 20-30대의 청년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운이 더 좋고 더 나쁜 사람은 없다. 나는 남들보다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의지가 강했을 뿐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1초만, 또 1초만 견뎌라.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지 마라. 스스로 열정을 갖고 있는 그것을 믿어라. 또한 단순해져라. 그리고 우직하게 일고 나가라. 마윈의 이러한 명언들 말고도 너무나 많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마윈의 조언은 세대별로 하는 조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Don't worry any mistake is an income is a wonderful revenue for you so I tell myself and told my young people before 20 years old be a good student way to entrepreneur just to learn some experience before 30 years old follow somebody go to a small company normally in a big company it is good to learn processing you are a part of a big machine But when you go to small company, you learn the passion, you learn the dreams. You learn how to do a lot of things at one, one time. So before 30 years old, it's not which company you go, it's which boss you follow. It's very important. A good boss teaches you differently. And before 30, from 30 to 40 years old, you have to think very clearly when you're working for yourself, if you really want to be an entrepreneur. When you're 40 to 50 years old, you have to do all the things that you are good at. Don't try to drop into the new area, it's too late. You may be successful, but the, the rate of dying is too big. So 40 to 50, think about, how can you focus on things that you are good at? But when you are 50 to 60 years old, work for the young people. Because young people can do better than you. So rely on them, invest on them, making sure they're good. So when you are over 60 years old, spend time for yourself. On the beach, sunshine, <laughs> right? it's too late for you to change normally. But I, this is my, my advice to the young people. 25 years old, make enough mistakes. Don't worry. You fall, you stand up. You fall, you stand. enjoy it. I'm 25 years old. enjoy the show, enjoy the show. 그의 조언은 마치 체계바라의 명언인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자를 떠올리게 한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방법을 설정하지만 꿈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죠. 끝으로 최근 마이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임을 알았다. 본인 스스로 수많은 실패를 겪어온 자수성가형 사업가이기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적 매력 더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 김성선